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굴 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더 마르스에서 그 11월 9일날에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어, 지난주에 공지가 뜨고 어, 지난 AMA 시간을 통해 가지고 11월 7일 오늘 중으로 해당 거래소에 입금이 열리게 됩니다 라고 이제 A AMA를 통해 가지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방금 공지가 떴고요 지금 그래서 더 마르스와 지금 OKX라고 하는 이, 어, 대시보드 판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OKX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떴고요 이게 3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일단 보죠. 어, 11월 9일날 오전 9시 UTC 기준으로 기아의 즐겨찾기 토큰인 MRST 토큰이 어,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o k x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o k x 트위터에 들어가보면 어, 이와 같이 또 따로 내용이 나와있구요 그래서 지금 지난 AMA에서 공제한 바와 같이 예금이 지금 열려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1월 9일 오전 08시 기준이고요. 현재 지금 UTC 기준은 08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기 OKX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또 이와 같이 또 공지가 떠 있고요. 어 지금 디파짓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 현재 08시 AM 그리고 이제 출금이 가능한 시점은 어 11월 10일 오전 10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가 이제 개시가 되는 게 11월 9일입니다 자 어찌됐건 일단 OKX 거래소 예상을 좀 약간 빗나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OKX 거래소 상장을 합니다 OKX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현재 어 12위에 머물러 있고요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2 2위권 정도인데 어 트러스트 이제 거래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위에 이제 걸려 있는 거래소입니다. 어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내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출금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요. KYC를 이제 앞서 진행을 하셨고 통과가 되신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어, 월, 그, 게임 앱 안에 있는 그 MRST 토큰이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지갑으로 출금이 일단 완료가 됐, 된 상태일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지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토큰을 가지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가지고 출금 처리를 어,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 일단은 게시가 됐는데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 예상 가격보다 어, ICO 가격보다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일단은 어, 10일 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